뭐, 이제, 모임 같은 거할 수도 네네. 있고, 뭐, 야외에서 모임을 할 수도 있고, 이렇잖아요 이게 모임 제한 인원이 좀 늘어납니다. 음. 그래서 현재는 그 50명, 실내 인원의 경우, 50명인데, 이제 이게 100명까지 두 배로 늘어나고요. 음. 실외 같은 경우는 200명까지 늘어납니다. 이게 다, 어, 늘어나는 거고, 가족 모임이라고 해서, 이제 뭐, 가족 모임 뿐만 아니라, 우리 동네에서 뭐, 간단하게 친구들끼리 모임을 한다거나, 뭐, 이런 경우, 원래는 이런 게, 에, 지금 10명, 실내 인원 같은 경우 10명까지 모일 수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22일부터는 실내 모임 같은 경우 10명 그대로 유지인데 어, 실외 모임이 25명까지 늘어납니다. 음 예. 그러니까 뭐 간단한 친구들이나 뭐 이제 이렇게 우리가 뭐 바깥에서 그릴 파티 같은 거 그렇죠, 이제 바베큐 시즌이 되니까 그런 거 가능해지는 거 같아요. 음흠. 그래서 25명까지 가능하다는 거. 음